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41회 수요일 방송 2월수 어, 그리고 어, 필출 구수입니다. 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이요. 어, 채널 이름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 11월 12일 토요일부터는 어, 채널 이름을 어, 변경합니다. 어, 현재는 별난 카페 였었죠. 어, 이거를 어, 12일 토요일부터는 어, 로또 사냥으로 변경합니다. 어, 로또 분석에 더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참고하시고요 이제 별난 카페는 이제 어, 로또 사냥으로 이제 변경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의 닉네임은 이제 헌터 어, 헌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